두번째 시간 같이 해볼게요 두손 빠잡으시고 페랄라 플리에 릴르베 준비 앤 플리에 앤쭉앤 위로 업앤 다운 앤투앤둘앤 릴르베 업앤 다운 앤 쓰리 앤둘앤업앤 가슴 모아서 앤 4 o u r a n p a n 좋아요. 그대로 t u r 1번 포지션으로 똑같아요. 블리한 번, 룰루베 업, 한 번, 둘, a 쭉, and, up, down, a 허벅지 안쪽 풀업, up. up, and, down, a 쭉, a n up, 귀엽게 멀리 down and f o 다운 and up a d o w n 세컨 포지션으로 똑같은 순서 그대로 a 발바닥 전체 눌러서 and 쭉 and, and up down and a 다리 양쪽 똑같이 up a 뒤꿈치 앞으로 a n 리 and 앤 정수리 업, 다운, 앤 포, 앤 둘, 업, 앤 다운. 좋아요. 그대로 그 다음 블리에, 그랑블리에 두 번씩 할게요. 드미 두 번, 그랑 두 번. 1번 포지션으로 앤 둘, 드미 쭉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앤 발바닥 꽉 누르세요. M 다시 드미 M 둘자 그랑 플리에 M 드미 거쳐서 무릎 더 열어서 다운 M 뒤꿈치 붙이고 M 스트레치 한번더 드미 거쳐서 그랑 무릎 옆으로 M 발바닥 붙여서 M 좋아요 이번 포지션으로 똑같이 드미 두번 그랑 두번 M 무릎 두 번째 발가락 M 스트레치 M 드미 앤, and 스트레치, 앤, and 그랑블리에 발바닥 붙어 있어야 돼요. 앤, 쭉, 한번 더. 앤, 둘, 드미 거쳐서 그랑 그대로 발바닥 꽉. 앤, 둘, 앤, 좋으세요. 자, 한 다리 앞으로 5번 포지션. 똑같아요. 드미 두 번. 드미, 앤, 쭉, 허벅지 안쪽 스퀴징투 앤쭉 그랑 플리에 드미 거쳐서 뒤꿈치 떨어뜨리면서 발바닥 붙이고 앤 스트레치 앤 드미 앤 그랑 앤 드미 앤 스트레치 반대 다리 앞으로 5번 포지션 바꿔서 드미 두번앤 드미 앤 엉덩이 납작하게 앤 드미 앤둘앤 그랑 쭉앤 납작한 몸통 앤 드미 거쳐서 그랑으로 쭉앤 드미 앤드 자, 단듀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포인 플렉스 섞어서 하시는 걸로 단듀 앞으로 플렉스 섞어서 포인 앤 들어오는 거 포인 플렉스 포인 앤둘 네번 포인 M, flex, M, point, M, 들어오고 M, 3, M, flex, M, point, M, 2, M, 4, M, flex, M, 2, M side, M, point, M, flex, 더 길게 뒤꿈치, point, M, 들어오고 M, point, M, flex, M, point, M, point, M 길게 풀어 엔, 포인, 엔더 벅지 늘려서 쭉 엔, 둘엔 라스트 엔, 플렉스 엔 포인 엔, 대리의 뒤 포인 엔, 뒤꿈치 길게 엔 포인 엔 들어오면서 키 커지고 포인 엔, 플렉스 엔 포인 엔, 투모 엔 포인 엔, 플렉스 엔 무릎 쭉쭉 펴세요 둘엔 포인 플렉스 앤 포인 앤 들어오는 거 끝까지 반대 다리 자 플렉스 할때 뒤꿈치 길게 미는 거앤 포인 앤 플렉스 길게 앤 무릎 쭉앤 들어올 때키 커지는 거 포인 앤 플렉스 앤 포인 앤키 커지고 포인 앤키 작아지지 마세요 계속 굴업 들어오고 엠 point M f l e M n 엔사이드 엠 point 스 flex M point, and side, M, point, M, flex, M, point, M 들어오고 엠 point flex M p o 엔허벅지 안쪽 엠 point 스 flex point M 둘 p o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게 point, M 대리에뒤 포인 앤, 플렉스 앤, 포인 앤, 길게 앤, 포인 앤, 플렉스 앤, 포인 앤, 골반 단단하게, 골반 판판하게 하세요. 둘 앤, 돌아가지 않게, 둘 앤, 포인 앤, 플렉스 앤, 포인 앤, 좋아요. 그 다음은 대가지. 다리 좀만 푸셨다가, 대가지 하면서, 그대로 플리에 하면서, 플리에도 같이 하실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준비, 엠, 대가지 엠, 플렉스, 엠, 포인트, 엠, 들어오고, 엠, 포인트, 엠, 길게 플리에, 포인트, 엠, 둘, 엠, 포인트, 엠, 플리에 플렉스, 포인트, 엠, 둘, 엔진덕거리게, M 길게, 둘, 엔, 사이드, M 둘, 포인트, 엔, 뒤꿈치 길게 뿔리에, 포인트, 엔, 둘, M 발등, M 플렉스, M 포인트, 둘, M 뿔리에 할때 최대한 깊게, M 포인트, M. 둘, M 포인트, 엔, 뿔리에, 길게, 포인 M 대리에 M 둘 시작 포인 M 플렉스 포인 M 둘 Kingston, M 포인 뒤꿈치랑 끌리에 깊게 하나 M 둘 M 쓰리 길게 포인 M 둘 M 네 M 길게 포인 M 주세요 한숨 좀 쉬시고 반대 다리. 준비, 엠 포인 엠 깊게, 포인 엠 둘, 네 가지 밀어서 엠 플렉스, 포인 엠 둘, 엠네 가지 앤, 깊게, 뿔리에, 포인 엠 둘, 엠 포인 앤, 네 가지 길게, 하나, 엠 사이드, 엠 둘, 쑥 앤, 깊게, 포인 엠 둘, M, 포인트, 플리에, 깊게, 둘, M, 둘, M, 포인트, M플렉스, 깊게, 둘, M, 둘, M, 포인트, M, 둘, 길게, 둘, 자, 백, 대리에, 하나, M, 깊게, 포인 M,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 세우세요. 2, M, 가슴 뒤로 젖혀지지 않게 M, 3, M, 깊게 보인 M, 조금 더쫀쫀하게 찐덕거리게 2, M, 하나, M, 좋아요. 다리 푸시고, 자 예전에 했던 파산인데요 플리에 르르베 업. 으로 하실 거예요. 네번씩엔 발색 업. 엔 길게 풀어 팜면서 내려오시고 블리에 한 번에 업. 엔 길게 내려와서 다운. 엔 블리에 엔 업. 엔 길게 둘 블리에 마지막. 홀드 할게요. 자, 축 깊게 세워서 머리 풀어. 가능하시면 한 손도 살짝 밸런스. 천천히 길게 내려오세요. 숨 쉬면서 반대다리. 블리에 똑같이 눌렀다가 밸런스 업. 앤, 천천히 둘, 다시. 블리에 앤, 업. 앤들 살짝 중심이동 가시는 거예요. 블리에 한쪽으로 업. 앤 길게 축더 세워주세요. 머리 위 길게 업. 홀드. 갈비 모으고 머리 위로 세워서 한손밸런스 길게 길게 길게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후. 그 다음은 롱드장 하실 거예요. 다리 조금만 푸셨다가 롱드장은 파세 밀어서 다리 들어서 파세 뒤에서 앞으로 써클 돌려서 뭔가를 긁어서 돌리듯이 이용하세요. 그대로 파세 앤 들어서 앤 뒤에서 앞으로 써클 8개 앤 둘 너무 높지 않게 (45도) 선상에서 (3) (m) 발등 길게 밀어내세요 (4) (m) 쭉 (m) (5) 발바닥을 앞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n) (6) (m) 쭉 (m) (7) (m) 쭉 세워주시고 서인 다리 (8) (m)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그대로 들어오시고 반대 앤둘 바스에서 네 벨로 빼. m 뒤에서 and 앞으로 n 쭉 m 둘 m 쭉 m 발바닥 보여 주면서 3 n 4 n 끈적거리게 5 m 둘6 m 둘7 m 둘 last 8 n 쭉쭉쭉쭉 8등 에너지 좋아요. 앤 들어오세요 자그 다음은요 데벨로벨를 리버스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쭉 펴서 팟세 들어오는 걸로 가시고 한 번은 펴서 한 번은 뿔리에로 앤 펴서 팟세 들어오면서 키 커지고 나가면서 뿔리에 키 계속 홀드 앤둘앤한번더앤둘 하나 앤둘 앤키 커지고 뿔리에 하나 앤둘 발바닥 쓸어서 나가는 거 잊지 마세요. 앤 사이드 펴서 팟 세, 앤 들어오고 뿔리에 앤 나가서 팟 세, 앤둘 발바닥을 쓸어 밀어서 팟 세, 둘더 쓸어서 뿔리에 앤둘앤 들어오고 자 대리에 백앤 밀어서 팟 세. 앤 턴아웃 하나도 잊지 마세요. 플리에 앤 파세 앤둘 펴서 밀어서 파세 앤둘 플리에 발등 앤둘앤기 커지시고 같아요. 반대다리 하실 거예요. 펴서 한번 플리에 한번 준비 인업앤 파세 앤둘앤 플리에 앤 파세 앤둘 And 하나, 앤둘 무릎 턴아웃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플리에, 앤, 파세, 앤, 둘, 사이드요. 앤, 피고, 가지고 오고, 키 커지고, 앤, 플리에, 앤, 둘, 앤, 힘없이 하지 마시고 발등 싹, 앤, 둘, 에너지 아웃, 앤, 플리에, 앤, 둘, 앤, 좋아요. 아라베스크, 앤, 뒤로, 하나, 앤, 무릎 더나웃 엉덩이 납작, 히 커지고, 플리에 쓱, 앤, 파세, 앤, 둘, 펴서 쭉, 앤, 파세, 앤, 둘, 플리에 쓱, 앤, 둘, 앤, 키 커지고요. 좋아요. 잠깐 쉬실게요. 다리 스트레칭 하시면서 숨 고르세요. 반대도 한 번씩 스트레치. 자, 그 다음은 바뜨망 하실 거예요. 두 손바로 사이드 바뜨망축 흔들리지 않게. 다리 높게 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 있는 다리 튼튼하게. 사이드리 8개. 준비. 오른다리 업. 앤, 둘, 발바닥 밀어서. 앤, 둘, 발바닥 쓸어서. 앤, f 앤, 포. 앤, 둘 귀엽게, 멀리 M, 둘 M, s i M, 둘 s e 밑에 다리 흔들거리지 않게, e i M 반대할게요. 시작, 뻥 M, 둘 발바닥을 쓸어서 둘둘 M, t h r 서 있는 다리 M, f o M 몸통 흔들리지 않게, five M, 둘 M, s 앤둘 세븐 앤둘 에잇 앤 좋아요 아라베스크로 뒤로 받드만 오른다리부터 여덟 개한 손바로 하셔도 됩니다. 준비 둘앤둘뻥앤둘앤툭 서인다리 딸려가지 않게 세워요. 3앤둘 시선 멀리 4앤 손끝 위로 앤5 M 2, (6) (6) 발등 길게 무릎 펴고 3, M (6) (7) (8) (9) (10) (2) (3) m, 2, (4) m, 2, (5) (6) (7) (8) (9) (10) (11) 지2 (13) (4) (5) (6) (7) (8) (9) (10) (11) (12) m 3 4 (25) 6 3 2 6 4 2 둘, 세븐, 엔, 둘, 엔, 에잇, 엔, 좋아요. 한숨, 후, 링바링, 스트레치 할게요. 사이드, 앤, 둘,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치, 후, 서인다리 생각하셔야 돼요. 서인다리 곧고 길게 쭉 뻗어서 스트레치, 앤, 그대로 둘, 다시, 앤드, 후, 쭉쭉쭉쭉쭉쭉쭉쭉 늘려주시고, 앤드 반대다리 사이드 전아웃해서 가능하시면, 앤드, 쭉 멀리 멀리 멀리 앤드 서인 다리도 더 곧고 길게. a 쭉, 스트레치. a 길게, 길게. a 둘, 둘. 자, 고개 서클 준비. And, 코끝으로 쭉 돌려서 숨 쉬면서. 앤, 둘, 허벅지 안쪽힘 주세요. 앤, 둘, 쭉 앤, 반대 앤, 둘, 쭉 귀엽게 멀리하면서 상체 앤, 한번더쭉 앤, 둘 자, 팔 폴드 브라, 스왈레이크처럼팔 운동 8번만 손등 위로 쭉 스트레치 엔 어깨 팔꿈치 내리면서 고개 같이 움직일게요 위로 업엔두엔 쓰리 쫙등등둥등둥등둥엔엔포쭉 밀어 올려서 엔두 네번 더엔 파이브 길게 N 두 N s i 쭉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N 어깨 팔꿈치 손목 N 쭉 seven N 쭉쭉쭉쭉쭉쭉 앤, 둘자 시선 안 보고 한숨 후 시선 반대 잘 하셨어요.